마우스피스에 리드를 끼우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클라리넷 조리개죠. 그런데 이 조리개를 이용해서 리드를 끼우실 때 의외로 너무 강하게 조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. 물론 클라리의 리드가 흔들리지 않게 조리개로 이제 조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 요 리드의 울림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. 가죽조리개의 경우에는요. 어,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 가죽이 점점 늘어나서 어, 리드를 잡아주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메탈조리개의 경우에는요 어,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상해가지고 나중엔 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는 얇은 메탈 재질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 그 조리개를 이용해서 리드를 이제 끼우실 때는요 리드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어, 최소한의 힘으로 조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가죽 조리개를 일단 끼워놨는데요. 이걸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은 제가 원래 연주하는 상태로 어, 이렇게 조리개를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음..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더 강하게 조여 볼게요. 이렇게 꽉! 자, 안 돌아갈 때까지 지금 꽉 꼈고요.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. 음... 울림이 좀 감소한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. 확실히 다르죠? 조리개의 종류나 아니면 뭐 재질, 뭐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조임의 정도가 어, 나사를 끝까지 돌렸을 때,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돌렸을 때를 기준으로 약한한 한 바퀴 반에서 뭐한 바퀴 정도 덜 감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부실 때 어, 조리개를 약간씩 풀어보시면서도 불어보시고 조금 더 조이면서도 불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조리개에 맞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요. 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아마도 조리개를 강하게 조여서 사용하셨던 분들은요. 어, 호흡이 훨씬 더 편안하게 나가면서 울림이 커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악기 울림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멋진 클라리넷 소리는요. 어, 좋은 울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요. 리드를 끼우실 때꼭 확인하시면서 악기 연주하세요.